근데 저희가 지금 그 노인 아파트 신청을 해도 대기 번호 이런 거안 가르쳐 주거든요. 음, 맞아요. 그렇죠. 우선은 갑자기 연락이 와요. 네. 언제 오라고, 뺐다고. 네, 그럼 가잖아요. 그럼 그때 왜뭐 방도 또 무슨 빼야되고, 뭐 만약에 1년 계약을 했으면 은 이제 금방 했으면 못 가잖아요. 그러면은 그러면 다음에 1년 후에 뭐 해달라고 그러면은 캔슬시켜버려요. 네. 그럼 자기는 만들어요. 지금 만들어보면 캔슬시키지 그걸 안 밀어준다고요. 굉장히 좀. 공공하고요거는 조금 아는 내가 고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. 지금 몇 명이 있으니까는 이게 일년에몇 명들